중국판 나는 가수다 황치열 2위 노래 그 사람 열창 또한 명의 한류 스타의 탄생을 예감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가수 황치열이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서 첫 경연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황치열은 15일 중국 후난 위성 TV 나는 가수다 시즌 4첫 경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유일한 한국 가수인 그는 쿠콜리 리커친, 수젠신 차오저안, 하야밴드, 쉬자잉, 관저 등 중화권 톱가수들과 팽팽한 경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날 황치열은 두 번째 순서로 무대에 올라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OST인 이승철의 그 사람을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황치열의 무대가 끝난 뒤 관객석의 환호가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 훈문입니다. 경연 결과 그가 증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2위에 올라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래 잘하는 가수로 인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가수다 시즌 4 홍타오 총감독은 황치열의 허스키하고 진정성 느껴지는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이다.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황치열은 기분 좋은 설렘 속개첫 무대에 임했다. 중국 가수들과 관객들 앞에서 유일한 한국 가수로 노래를 하니깐 마치 국위 선양하는 것처럼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도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내무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듯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게 될듯 합니다.